베이스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베이스는 디젤의 프로틴 베이스 일자로 얇게 잘라줄게요 호일 랩젤 이제 붙인 다음에 그 쫀득쫀득한 감에 그냥 부, 딱 붙여서. 튀어나간 거는 일단 가위로 맞춰서 자를게요. 자 클리어 젤 위에 올게요 클리어 젤은 퀸니로 미션 클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. 유리구드 클리어랑 섞어놨습니다. 뽑아서 클리어 안에 담아놓고 하트에 풍당 넣을게요. 자게들만 골라서 자, 오페라 스톤젤 이쪽에 붕던 곳은 좀 채워넣어줄게요 클리어젤, 띡한 클리어젤로 붙여주셔도 되고요